마음 자세가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 자신 앞에 놓인 공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희망을 볼수 있는 것이며 희망적이라는 것은 깜깜한 어둠에서 작은 신락 같은 빛을 찾는 능력이며 이 신락 같은 빛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작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으며 타인을 바라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능력이니 주변을 밝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공부 앞에 놓이더라도 한둘기 작은 빛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니 이런 능력이 있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여 의식이 점파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깎아내리게 되니 주변을 어둡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정지이고 퇴보이며 어둠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부족한 부분부터 보고 만족을 모르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 비우기 힘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니 불러들인 부정적인 마음이 강해져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점점 마음과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